무서워. 더안 해보지 마. 킨스 팡킨스. 가자, 가자, 가자. 출발. 출발. 해봐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 가자. 가자. 가가 다들 다들 괜찮냐면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수는 지금 이렇게 야외에서 마스크를 안써도 된대요 실내에서만 조금 쓰수 있다고 해가지고 와저 4년 전에 여기서 묵었었는데 날개 타락했냐? 또차저 오늘 날씨 너무 예쁘죠나도에 신사고 요 뭐라도 언니 뭐 빨리 만인걸 해 아이고. 영상이긴 해. 공사장. 아.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와 여기는 진짜 여기는... 그 겨울 왕국이네요. 아 여기가 그 액티비티 천국이라는. 진짜 갑니다. 와 <웃음> 이렇게 보면은 식당도 되게 많고 호텔도 많고 스키 렌탈할 수 있는 곳. 와 신기하다. 진짜 완전 겨울 왕국이에요. 지나가는 곳곳이 너무 예뻐서 카메라를 안줄 수가 없어요 와 진짜 예쁘다 그림 같아요 맨 저기를 올라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영향가 이게 날씨의 영향죠? <목소리> 걸려서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했어요 아... 아... <학교에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아... a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y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목소리> 대박. 지금 친구들이 오고 있어요. 기막기가 날아갈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죠? 난 모자가 모자 우와! 무서워. 어 아, 래 보지 마. 아, 아, 어, 내려가는게 너무, <웃음> 너무 <멋있어요>. 앞에 보여줬어 보여주고... <웃음> 오 너무 좋다 아니 너무 무섭잖아요 안 무섭다면서요 어, <웃음> 어려운 뭐? 와, 이제야 이렇게 오, 돌릴 수가 멋있다. 있어요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틀터로 날아보니 어때요? 너무 무서워 저 새가 뵌거 같았어요 <웃음> nice. 와 진짜 요런 놀이기구를 탈수 있는 거는 여기 스위스 여기 휘르스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 어, 진짜 커. 2167m, 와, 아, 다가다 아... w h 가 t 와, s this? m 가 m 가 k m 가4 m 가 k m 가 k m p k m 가4 k m p k m k t m 뭐? 아, 오케이. 감 yeah. yeah. 빵도 있고, 밥도 아, 있고. 너무 따뜻할 것 같아. 너무 따뜻해. 여기 약간 산장 느낌이어가지고 분위기도 좋아. 엄청 짜. 내가 생각했던 떡죽이야. 아, 여기구나 전망대가. 와, 대박이다. 원래는 여기 이렇게 사람이 꽉 차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오늘 행사 때문에 빌려주신 거여서... 진짜 저기 보시면 그린 데벨트가 다 보이고, 여기 아이거 북벽이 보여서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와... <와우. 목소리도> 대박... 오, 이렇게 진짜 사람 없는... 여기는... 처음 아닐까요? 솔직히? 저희는 이제 내려와서 여기 좀 쇼핑을 하다가 어, 이런 등산화가 팔고 여기는 할인하는 건가봐요. 아 이런 기념품도 팔아요. 소이는 뭐 사고 싶은 거 있어? 어, 나는 없어. 오. 하더클룸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 이 네. 위에도 이쁘구나. 여기는 1 322m. 근데 미치안 보이네. 저희 지금 하더클론이라는 곳인데 레스토랑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너무 이쁘게 그리고 이 레스토랑이 파노라마 뷰라서 여기서 이렇게 밖에 보면서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와우. 아. 와 이렇게 하고 빵도 지금 나왔어요. 우와. 오, 진짜 완전 따뜻해요. 근데 밖에는 또 풍경이 네. 지워가지고. 네. 이 분이래. 이런 가면을 쓰고 새해에 액땜을 한다고 합니다. 귀여울어. 오늘은 지금 여기에서 밥을 먹는다고 해요. Hello. Hello. <웃음> 와, 너무 이거 쏘 뷰러. 귀여운데.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 코스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Thank you very much. Hey, Oh, thank you, thank you. 대표님.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요 a n k y 에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골프장은 어떻게 생겼는지 k you. t h a n 진짜 너무 궁금해요 아와 어프로칭 할수 있는데도 있네 이게 1월인데요? 어떻게 여기서 치는 거지? 아, 아 여기가 레드티가 저기.. 아 저기 있네 옐로티가아 이렇게 카트카를타고 가는 건가 봐요 근데 스위스는 캐릭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신기했어요 와 진짜 대박이에요 이게 진짜 와 진짜 너무 예쁜데 여기가 드라이브 칠수 있는 데인가 봐요 와 진짜 저, 저 야외 인도 안 와봤거든요 이게 뭐예요헤프스티헤프 아, 프라 o 스 아, 헤프라인스 아, 프라인스 아, t 프라인스 아, 헤프 너무 신나요. 저 진짜 야외 인도처음인데스위인스에서프이스 제가 스스 yeah. 아, 음. 이아저 시위스 골프 <웃음> 아, 진짜 이런 경험을 제가, 정도 제가 정도 정도 언제 여기 와서 스위스에서 골프를 정도 쳐보겠어요. 응. 진짜 너무 좋았는데 오, 더 좋았던 거는 이렇게 오. 여기 스위스한 아, 네. 명을 보면서 응. 칠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아, 겨울에도 아, 와서 칠수 있다는 게, 아, 게 너무 아, 좋았어요. 아, 그래. 진짜 이렇게. 존경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니다 <웃음> 스위스에서 VIP 여행을 인생에 한 번이라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번에 알려드렸던 정보 참고해서 스위스 즐거운 여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좀 개인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너무너무 무계획이지만 어? 갑자기 한국 들어가면 격리를 10일 해야 된다는 소식이 있고 그리고 제가 정말로 용기를 항상 내고 싶었던 게한달 살기 여행이거든요 항상 하고 싶었지만 되게 용기 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한달 살기를 이 기회 삼아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지금 파리까지 가려고 하고요 걸리는 시간은 7시간 5 6분이에요와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되 <목소리> 일단 쳐봐 아 이거 아닌데? 이가 식당? 식당판인 것 같은데 이가 <목소리> 봐요 <목소리> <compar Scripting> 물어봐요 맙네? 어, 맙네? 음... <목소리> 예. 아, 나, 네 맙네 맙네 맙네 맙네 우리리요리 네. 지 가방 뒤있어요 네. 진짜 깜찍해.